3월 3일 오전 대한민국 경남 진주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남에서는 진도 4 전남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3월 3일 발생한 경남 진주에서의 이번 규모 3.0의 지진은 올해 2023년 개묘년에 일어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것입니다. 지진은 3월 3일 오전 11시 26분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3.0 진원의 깊이는 8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진도 4 전남과 전북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이고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7일 화요일에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 북북동쪽 21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는 2014년 4월 1일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날 지진으로 5에서 7초간 진동이 발생하며 반경 200km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태안 서산 지역 외에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새벽 시간에 발생해 흔들림을 느끼고 잠을 깬 시민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2014년 4월 1일에 충남 태안군 서격별비도 규모 5.1 강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2년 뒤인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며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은 2014년 4월 1일에 충남 태안군 서격별 비도 규모 5.1 강진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작년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다시 충남 태안군 서경렬 비도의 규모 5.1 강진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 7일 충남 태안군 서경렬 비도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2014년 4월 1일과 같이 규모 5.1의 분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남 진주 규모 3.0 지진 이후 바로 발생한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에서의지진이므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